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오늘 메뉴은 쿨젤리 여러가지 맛 준비했습니다 아 쿨젤리 먹다보니 너무나 많이 챙겨버렸어요 그래서 먹으려고요 네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며라하모라잉 あ、たらあ、たらあ、たら。 오, 뭐라 쿨젤리는 애기들한테 먹게 하면 안될거 같아요 너무 달아요 건강이 안좋을거 같아요 뭔가 아, 이 굴젤리들 많으니까 한 입씩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. 아, 이거를 절대 애기들한테 먹게 하지 마세요.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알함눌라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